셀카 본게 셀카본 <웃음> 어? 근데 내가 어제 셀카봉이 이 셀카봉이 셀카봉이 셀카봉셀카셀카봉셀카이 셀카봉이 셀카왜이셀이아영이셀카이 셀카봉이 셀카셀카셀카는 셀카봉이 셀이셀카어이셀카셀카 왜 피시나? 오빠, 오빠 아까 푸어깜아더 놀러가지고... 먹을 수있데응 음. 이따 걱정돼고 저녁? 어 많이 먹 내가 볼때 태양 전사님 저녁 맛있는 거 해놓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 뭐 아까 내가 점심 먹으러 왔다 했잖아요 어. <웃음> 근데 전사님이 아니 윤준상은 지금 먹야되 점심을 먹어야 돼. 는데그 점심 먹으면 쟤뭐 먹냐고 오빠 뭐 먹자 맛있는데? <웃음> <아시는데? 웃음> 나도 아는데 태어난 사이 당연히 알죠 오빠? 너무 잘하는데 <웃음> 아싸 유부 <요구> 찾았는데 아니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도 많이 넣어가지고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나이 밑에 유부 한네개더 있을 거야. 아저형 먹을 거야. 왜야? 돈이랑 별이랑 바꿔주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스타벅스 처음 너 좋아하겠다니까. 돈이랑 어, 별이. 아 근데 우리는 어쨌든 스타벅스에서 마시긴 하잖아. 근데 있다 그냥 뭐. 그냥 마시는 사람 별도 못 모으는 거야. 근데 별로도 음행에서살수 있잖아. 와너 진짜 멋있다. <웃음> 똑똑하지. 사람 별로안 왔어. 만는데지상역 어, 어, 어, 뭐, 그, 아, 오빠. 어. <웃음> 너무 재밌어요. 해 <해완상의>. 준상이 오빠, 준상 <웃음> 오빠 풍선사러준상 <웃음> 오빠 데려갔어. 그. 하이 300이 넘 1300이에요? 1,680이요? 오, 맛있는데 이 내가 진행하라고? 너 자꾸 이한테 자꾸 기대지 말아라. 아, 자, <웃음> 자, 자, 생일 축하해요. 자, 자, 보이세요? 보이세요 노래합시다, 노래합시다. 사랑하는 윤준상 군의 여러분 저희 24살입니다. 예, 니다 노래 게요 시작. <웃음> 네, 네. 나도. 아! 래 아! 아! 아! 아! 아! n 이거 뭐야? 아, 이거 아, 이거 야 아, 아, 빠이 아, 노 아니, 나 지금 는거지 형도 저만큼 무게를 들라 그러면 못 들지. 안 들지, 안 들지. 뭐.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<웃음> <마침>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 나 선물 줄게, 네. 선물 줄게. 난 선물 없어 아, 아껴도 돼. 와중에 선물이 없다. 그냥 그럼... 선물이지. 선물. 선물. <웃음> 선물. 그걸 리뷰해야 돼. 솔직히 다 와중에 선물이야. <웃음> 선물 이 어려운 시국에 카메라 남겨 빨리. 오. 제대로 남겨인터뷰이 와중에 응. 선물 <웃음> 필요 없다고. 선물 필요 없다고. 빨리 말해. 아, 진짜? 아, 이거 말해야지. 선물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필요 없습니다. 얼른 다시 가져가야 나 아니, 아니, 아니. 가져오신 거야. 사실 필요해. 가져가니다 감사합니다. 어려데 <목소리> 아, 진짜 밀키트다. 어? 피자, 피자. 밀키합니다 <웃음> 이거, <남아>, 이거 지금 <웃음> 봐도 요 <돼요>, 다? <나? 웃음> 이게 뭐야? 어, 공부하고 방송. 야 이게. 어. 오빠 좋은 방송이야. 메모리 봉. 어? 저 크게 꾸겨? <웃음> 어? 아, 미선나 아. 지상의 색이 <웃음> <형이 되게> 맞아? 색이 <웃음> 맞아. <웃음> 아 이거 내년 내년 내년에 이제 어, 어, 아 우리 아영이 생일선물을 여기다 포장해 줘야겠다 <웃음> 아유, 감사합니다 오빠 그거 깔고 앉아봐요 이거요? 어. 지금요? 이거 뜨더라고아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아니, 그 위에 좋아? 이게 반대인 것 같아 누나는 뒤가 꼬끄러 꼬끄러 꼬끄 앉아봐 앉아봐 뒤 찢어졌다 키가 커졌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 지금 에이밍이 화잖아 에이밍이 <웃음> 에이. 화아 헤이 아 이제 편하네 아 방송이 뭐안 맞나 싶었어 아이고 근데 뭐안 맞나 싶었다 아딱먹고딱 하고 텀블러 딱먹고 공부하면 되겠네 아 커피 먹으면 공부하면 되겠다 아니 가방 메고 딱아 뭐야? 어? 또 있어? 마사지 텀블러야? 맞어? 오 스타벅스야 우와! 오! 어, 오! 어, 감사합니다. 오! 오, 감사합니다. 오! 우와!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. <웃음> 어, 부자들, 부자들. 감사합니 와, 부자들이 <웃음> 됐어. <웃음> 저게 내일 <내려본> 보고... <거. 웃음> 뭐야? 개의리 편지했지. 편집어 아, 편집 아, 아, 아. 편지, 편지 고 너무 얇은데? 음. 손, 손, 손 편지야. 에, 아, 편지지, 편지. 편집. 감사합니다. 아 음, 감사합니다. 어? 데이트가? 어? 편지, 편지 아니에요? 어. 어, 어? 어? 이거 편지 아아 아. 아, 아, 아니구나. 아못써있어 아, 편지인지 알아서. 아밥 사달라고 했는데. 아, 몇 장이야 몇 장이야? 어? 몇 장이야? 몇 장인지는 안 봤는데 한장이지한장이지한 장이요? 한 장이야 한장와한불 와. 와. 와. 한 장이. 한 장이 셀프였어. 가게 진을 놀랐는데 몰 밥값으로 다시 500% 원 나겠네 이거 다시 가져어요 체크 체크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 lying 감사합니다 아이요 감사합니다 재준이는 항상 지금을 할수없더요 너무 귀여워 들어이고 오케이. 다 야, after is, after i 우리 가족으로 가지고 야! 또 많이 안 주잖아요. 또는 알아, 우리는좀 강하게. 알아서 벌어야 돼요. 또 많이 안 주잖아요. 걸어와요. <웃음> 연준상 할 거예요. 걸어와. 정준상 싫어요. 응? <웃음> 어? 오, oh. No! 래 SHIT! NO! MERCY i e y I'll do it right. OK a This is cheating 아니야, n o cheating n o c h e a t i 너부터 를한테 치는 소리 었어 지금? 아니가 준재야 3초 오빠가 3초 알았어 알았어 3초 때 3초 때 9초 때9 준재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오오오 다음 더줄 사람 다음 더줄 사람 오오아 내가 누구야? 아 여자야 왼쪽 아내 여자야구나 준재 준상아, <웃음> 너 미션 실패한 거야. 실 거야. 거 아빠와 아들의싸우저주지 않는 거. 진짜 <웃음>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셔본데. <웃음>